안녕하세요 꿀돔 오늘은 부대찌개 야무지게 먹어야 돼 구독자분이 부대찌개 먹어달라고 노래를 부르시길래 바로 주문했어요 저는 땅스 부대찌개라는 곳에서 시켰는데 3인분 비조리가 13,900원이에요 재료는 햄부터 시작해서 야채, 당면, 떡, 만두, 두부, 콩, 다진육뭐 없는 게 없어요 또 이웃집에서 훔쳐온 스팸도 툭툭 썰어서 넣어줄게요 여기에 육수 싹 넣어주고 버너 올리고 푹 끓여줘요 이제 어느 정도 끓였다 싶으면 면싹 넣어주고 뭐 어, 부대찌개에는 라면은 필수죠? 마지막으로 치즈도 넣어주면 완성! 아따 음식들 때깔보소 억수로 맛있어 보이네 우선 라면부터 건져서 먹어보면 음 너무 맛있어 어머니 부대 차렷 국물도 얼큰한게 소주 제껴보려다 참았어요 요 스팸에다가 밥 섞어가지고 먹어보면 이건 그냥 무기징역이에요 제가 특별히 이 영상 보신 분들만 왜 이름이 부대인지 알려드릴게요 보랄 친구 대갈이 그래서 부대예요